자, 형태 기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자 범주에 비해서는 좀 기능이 많죠. 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에는 음. 안 되겠죠. 음. 자 그래서 우리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워포인트 있었던 거 어떤 거였나요? 어, 뭐였었냐면 자첫 번째 자 오른쪽에 보면 자 고양이의 스프라이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확인되셨나요? 자 고양이의 스프라이트 이름을 먼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어디 있냐면, 자 오른쪽 스프라이트가 있고, 자그 위에 보시면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 원으로 되어 있죠. 자이 부분을 자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고양이. 자 이것이 현재 이 스프라이트의 이름이란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다가 스프라이트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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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상태에서 고양이 스프레이트를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고양이가 발레리나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확인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자이 스크래치를 오픈하게 되면 처음에는 고양이라고 하는 스프레이트만 아, 나와있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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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 모양 탭을 선택하게 되면, 고양이라고 하는 스프라이트는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다음 모양으로 바꾸시게 되면, 이두 가지 모양이 바뀌어가면서, 어떤 액션을 취하겠죠. 자, 발레리나도, 자, 네 가지의 그 모양이 있었죠. 자, 1번, 2번, 3번, 4번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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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체조하는 거, 뭐, 이거 한번 추가해 볼까요? 음. 자, 그러면은, 자, 이 모양이, 자, 네 번째, 밑에 다섯 번째로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자, 우리 코드에서 다시 한 번, 음.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어쨌든. 자, 코드에서 자,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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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과 이 사과가 겹치 있는 자 그러한 어, 별도의 모양을 만들 수 있다란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모양 결합도 가능하구나. 자 스크래치에서는 색깔, 픽셀화, 소형들이 크기 등 다양한 그래픽 효과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말풍선과 생각풍선 등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이 여성의 스프라이트가 있는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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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비트맵 이미지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처럼 소용돌이 친것 친 같은 음, 자, 사진을 약간 어, 좀 다른 효과를 준 거죠. 그러한 기능도 우리 형태를 통해서 어, 제공하고 있다란 얘기고요. 자 크기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100%라고 한다라면, 자 이것처럼 뭐 50%로 줄여라. 아니면 그 이상 키워라, 확대라 해 정할 수가 있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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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저장이 안 됐구나. 음. 음. 저장이 안 됐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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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레리나 A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어 탭에 가서 자 1초 기다리겠습니다 자 1초 기다리기가 계속 반복이잖아 음. 자그 다음에 형태가면 또 뭐예요 안녕 말하기 다시 1초 기다리기 또 뭐가 있었죠? 음 하고 자 1초 생각하기 제어 범지에 가서 1초 기다리기 다시 형태로 가서 자 크기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크기를 50%로 바꿔 볼게요 다시 1초 기다리기 자 크기를 줄였으니까 다시 원상복해야죠 귀자 크기를 다시 100%로 정합니다 자, 1초 또 기다렸습니다 자, 이번에 픽셀화를 한번 바꿔볼까요? 어떤건지 음. 픽셀화를 여기 보시면 뭐 색깔, 어안 렌즈, 소용돌이 뭐 등등 기능이 있죠 자, 픽셀화 효과를 25만큼 줘보겠습니다 자, 1초 기다린 다음에 자, 이번에는 픽셀이 아니라 자 색깔을 바꿔 볼게요 색깔을 25만큼 바꾸기 자그 다음에 다 확인됐으면 자 모든 그래픽 효과를 지우시고요 다시 1초 기다린 다음에 자 모양을 다른 모양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 볼까요 어떻게 바뀌는지 자 처음에 발레디나 A로 바꾸고요 안녕 했고요 음 하고 생각하고 있고 크기 줄여졌죠 됐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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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과 과제를 직접 만들어서 캡처해서올리 저, 저한테 바, 그, 보내주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이벤트에서 이 스프라이트가 클릭됐을 때, 클릭됐을 때, 안녕하세요라고 말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를 1초 동안 말하래요. 자, 이거를 불러서, 안녕, 하, 세요. 몇초동안? 1초동안 그리고 1초대기하랍니다 1초대기는 제어 기능에 있었구요 자 이거를 몇번 반복한다? 세번 반복한다 세번 자 이것을 저 위에다가 조립을 하게 되면 클릭해볼까요?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때 안녕하세요를 세번 반복하게 됩니다